자박자박 내리는 런 아름다운 날에 준공식을 개최하게 되는 걸 거듭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. 랜드마크로서의 외면적인 표면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지하 4층, 지상 20층 규모로서 지식 산업 센터로서의 80여 개 기업이 입주하게 됩니다.